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음, 기타 코드를 옮길 때에 그 갭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러니까 코드 진행을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코드와 코드 사이가 어, 코드를 잡지 않는 그 짧은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스트러밍을 잘못해서 이제 소리가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G 코드에서 E 마이너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G에서 E, e 마이너. 네. 자 근데 G 코드에서 E 마이너로 갈때 손가락이 다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잡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변환될 때. 손가락 이동하면서 여기 다 개방 현이 나오게 되죠. 그럴 때 만약에 피킹을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G 코드 이렇게 아무도 안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서 스트러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E 마이를 잡죠. C로 가볼게요. 지금도 C로 아직 안 잡았는데. 치고 있죠? C D 자, 무슨 얘기냐면요 코드와 코드를 칠때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때는 이 스트라밍을 멈춰야 합니다 아니면은 코드와 코드를 빨리 바꿔야 되겠죠 자 보세요 소리가 지저분합니다 G 이렇게 코드와 코드 사이 공백이 옮기는 동안에 손이 다 떨어지는데 그때 연주를 하면은 이렇게 불협화음이 계속 들리면서 어 소, 소리가 깔끔하지 않게 됩니다 음 그래서 최대한 코드와 코드 사이에 손을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거죠. 순간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 코드를 옮길 때 <목소리> 옮기는 것이 아니라 딱 순간이동 하셔야 돼요. G, E m 이그 다음에 C, D. 네, 자, 이음기기는 C, D. 이기이가기지 않게 연 음기는 C, 이 음기는 C, 기타를 연주할 때는 요즘 오픈 코드라는 걸 많이 쓰죠. 오픈 코드라는 게 뭐냐면 개방형 코드라고도 하는데 개, 개방형 코드를 쓰는 이유는 손가락을 덜 움직여도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어 불협이 그덜 들리게 하기 위해서 개방형 코드를 쓰는 것이고 어, 또음 코드와 그러니까 지금 코드에서 다음 코드로 갈때 되도록 손가락을 다 뗐다 잡는 것이 아니라 손을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가야 이 개방현 그러니까 기타의 줄들이 끊어지지가 않고 또 불협이 안 들리겠죠. 자, 예를 들어서 G 코드에서 E 마이너로 갈때 손을 다뗐다 가는 것이 아니라 G에서 이 검진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옮기면 되겠죠. 가운데 손가락 여기 6번 줄 솔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보세요. G 그리고 다 떼는 것이 아니라 검지는 그대로 있고 E마이너 네. 그 다음에 E마이너에서 C 갈 때도 다 뗐다가 새로 C를 잡는 것이 아니라 E마이너에서 가운데 손가락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공통된 손가락입니다. 얘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C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C와 D는 공통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빨리 가야 되겠죠? C에서 순간 이동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 동안에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아직 D를 안 잡았는데 이렇게 치면은 소리가 지저분해지죠. 그니까 C. 빨리! 네. 자, 이 연습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보통 이제 기타를 8비트로 연습을 하는데 자, 하나, 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네. 이 넷까지 다 치셔야 합니다. 자, 1, 2, 3, 4로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넷 네. 이렇게 여덟, 8, 8, 비트니까 여덟 번 스트레밍을 다 하고 나서 코드를 옮겨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 일곱 번 정도 치고 여덟 번째 이제 피킹 할 때는 코드를 다 떼고 자, 보세요. 1 2 3 4 5 6까지 마치고 팔은 손을 다 떼고 다음 코드 준비하느라고 손을 떼고 그다음에 1 2 3 4 5 7, 8 1, 2, 3, 4 2, 6, 7, 8 이렇게 개방현이다 들려버렸죠? 그러니까 여덟 번째 비트마다 손가락이 다 떨어져서 지저분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비트를 다 치시고 이 피킹을 멈추시고 짧은 시간 안에 다음 코드를 가셔야지 소리가 깨끗한 소리가 나겠습니다. 자, 보세요. 1, 2, 3, 4, 5 일팔일이삼사오육칠팔일이삼사오육칠팔일이삼사오육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코드와 코드 사이에 빈 공간에 스트림을 막 하면 안 되고 되도록 짧은 시간 안에 코드를 옮겨야 합니다. 그냥 보통 G랑 E m i n 쉬운 코드니까 아, 이거는 그냥 아무때나 손을 미리 떼고 이렇게 개방형을 치다가 가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16비트라면 은 마지막 16번째까지 치기는 너무 짧으니까 뭐 15번째 정도 치고 손을 멈춰야 하지만 네 8비트의 경우에는 1, 2, 3, 4, 5, 6, 7까지만 치고 코드를 떼고 가는 게 아니라 팔다 치시고 잠깐 끊고 가는 겁니다. 다 1, 2, 3, 4, 절대 코도 옮기실 때 너무 미리 떼지 마시고 1, 2, 3, 4, 5, 7, 8 8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